이제, 건강 운세다. 자, 여기서 운세라는 말을 치면, 이, 우리는, 인간의 건강이, 어릴 때부터 온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중년에 아픈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 흐름이 있는 거야. 운세에서 뭐딱 죽여, 네가뭐몇 살부터 아프다. 이정치는거 그거 웃기는 이야기다. 운세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운의 흐름에 의해서, 운이 어떻게, 병은 병은 뭐랬어요? 병은 스트레스가 죽음이다. 그지 그러면 스트레스는 어떻게? 만병의 근원이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답이 그거다. 사람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렇게 압박이 당한 게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로 여기서 버티기가 힘들다. 그러면 병이 오게 돼 있다. 이말 그죠? 자, 예를 들어 봐. 정신적으로 하는데 밥맛이 있겠어? 그렇지그 압박 속에서 어떻게, 정신적이면, 얼마나 압박을 많이 받겠노, 그죠 그런데, 압박만, 단순하게 압박만 받아가지고 병생긴다 이런 논리를 표현하는 것이, 우리 지금 의학이고, 그러던데 그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요 오직 하면, 생각을 해봐, 요 오직 하면, 사업 많해갖고 문제 생기고, 있지 이. 이렇게 되게 되면, 저, 찌 내리쁘겠나, 이 그치? 뭐가 뭐, 전부다 찐내렸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가 막 이, 가쁜데,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되는 거야. 아니? 그러면 스트레스가 어떻게, 스트레스가 어떻게 병이 되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누구 말 때는 스트레스가 병이다, 게 해놔놓고, 뭐 스트레스가 어떻게 작용을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병이 오는지 가르쳐 줘야 될까요 맞나? 그럼 어떻게 올까? 그러면 스트레스는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을 것이고, 언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고, 어떤 시기에는 더 많이 받을 것이고, 그러면 이 사람의 운이 어느 시기니까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면 질병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야. 이것은 인생만사는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이런 변화 무상한데, 그 시기에 그 일을 당하게 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병이 오는 거야. 그러나 그 시기라 할지라도 그 일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면패 갖고 넘어가는 거야. 우리가 점치는 게 그게 자지 말라는 소리는 인생은 그지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른다. 이말이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스트레스가 우리는 만병의 근원인데, 이 건강운세는 어떡하? 건강운세는 여러분들이 어떤 건지가? 뭐 갖고 풀겠나? 사주라고 하지 말고 이거는 당연히 우리는 운명주기다. 응? 건강 운세니까 이 운명주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운이 좋을 때 많이 아프겠나? 운이 나쁠 때 많이 아프겠나? 여러분들 나쁠 때 당연히 나쁜 병이 오는 거야. 그러면 그 시기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건강. 질병과 연관됐을 때는 우리는 평생 운을 일 따지는 거야. 이런 시기에 질병이 온다. 올 확률이 높다. 이 시기는 위험하다. 그러면 우리는 크게 어지 자, 우리는 세 가지 세 가지 유형이 되는 거야. 자, 하나는 예방 차원이고, 하나는 질병 치료 차원이고, 이거 마지막에는 노화 차원이다. 노화 됐어. 자, 예방 차원에서는 우리는 상담을 어떻게 야 건강의사는 이 시기에는 이런 시기에는 어떻게 질병이올 가능성이 높으니 응? 대책을 수립해 갖고 이것을 피해 가야 된다. 이거겠지. 답은? 이 시기에는 이것을 피해 가는 것이고 질병 치료할 때는 어떻게? 해? 이 시기에는 치료의 효과가 이 시기에는 치료의 효과가 어떻게? 낮기 때문에다. 이거야. 낮기 때문에 치료가 어떻게 잘안될 가능성도 많다. 이게 되는 거야. 치료 효과가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에 갔을 때 이런 노화 완전히 노화된 상태에서 이런 시기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좋은 곳으로 마음의 정리 좋은 곳으로 우리 정말하자이 좋은 곳으로갈 좋은, 좋은 가능성이 높다, 응? 그렇지? 그러면 이 시기는 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노? 이따만 말하고 우리가 그거 뭐고 대책이 없으면 우리는 안 되잖아. 그럼 이 시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노? 이때는 우리는 식이요법 해가지고 우리는 잘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겠지. 온다고 아는데 번에 알고 있는데 이 시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질병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여기는 조심해야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식이요법과 우리는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만병의 근원은 뭐랬어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다. 이거 두 개를 우리는 관리해야 되는 거야. 이거 두 개를 관리를 해야만이 우리가 이 예방을 할수 있는 거야. 우리 지금만 식이요법만 해갖고 관리가 안 되고, 이 스트레스를 관리를 해야 돼. 자, 그다음에 우리는 이름 치료를 하고 있는 중에는 어떻게 이것도 당연히 이것도 마찬가지겠지. 그치? 자, 여러분들이 병원에 한가 봐요. 일반 사람들, 나이 드신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제 살만하니 어떻게 나는 원통화되었고 분화되었고 막 스트레스를 막 올라온다 이 말이야. 응? 이제는 폭발하는 거야. 그렇게 벽을 더 아까 시키는 거야. 안 낫는 거야 이럴 때는. 낫지를 않는 거야. 치료해봐야 치료 효과가 없다 이 말이야. 우리 마메고리는 이두 가지다 이? 치료도 마찬가지 이게 약 병이니까 우리는 여기에 플러스 어떻게? 약이 첨가되겠지 그지자 이런 노화 단계에서 이런 거는 어떻게? 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지만은 그지 <웃음> 이것도 해야 되는 이제는 이게 약이 아니라 마음이다 마음 이? 마음의 정리를 잘 해주는 거지 요것이 우리는 어떻게 해? 요새 와서 호스피스 요양법이다. 자, 여기에 우린 스트레스. 들은 사람들도 호스피스가 없면은 많겠나, 그치? 완전히 막 누구 갖고 어식불명 정도, 식물일간 정도, 이 정도만 되면 괜찮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가족들로막 욕이나 해대고 있지? 막 원한만 하고 품고 막, 어, 형제들끼리 어떻게. 해? 이 형제적인 분란을 만들어내고 막 가정이 풍파가 될 수도 있대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누구 말자 텔레비 같은 데보게 되면 뭐 제주도 갔다 버리고 아파트 이름이 어렵게 해갖고 이자못 보면 못하게 한다 해서 이런 헛소문들도 막 떨어댕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 아파트 이름이 왜 어렵는지 알지? 왜 자꾸 어렵게 하는 거야? 그게 나이든 노인네들이 아파트 이름을 못 온다는 것이다, 못 오고. 그렇게 자꾸 이렇게 만든다고 이렇게 헛서문이막 내잖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렇 지면 안 되겠지, 이름도. 아파트도 그런 마음으로 아파트 이름을 지면 안 되겠지. 자, 그래서 이기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일종의 뭐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만병이 거리는 스트레스다. 이렇게 됐다잉. 이 스트레스가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거요 무조건, 무조건 우리는 운명, 철학에 상담하러 가게 되면 어떻게, 운명이 뭡니까? 그러면 운명은 운명이네. 병원에 가서 스트레스는 뭡니까?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다. 이렇게 여답할까 우리, 우리, 응? 어? 홍길동. 그렇게 하면 되겠지. 운명은 운명은 뭡니까? 하면, 운명은 운명이고, 스트레스는 뭡니까?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다 이렇게 아 웃기는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래놔 놓고 이거 막건런 소리 놓고 테레비 크고 막 이렇게 하고 정말 웃긴데 뭐 스트레스가 만명이 그리뭐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왜? 스트레스는 어떤 종류가 있는 것이며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왜 건강에 영향을 미치갖고 이것이 건강에 좋지 않은지 이것을 우리는 풀어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스트레스는 어떤 것일까? 스트레스는? 심리적이도 있고 욕구포인트는 거기서 스트레스인데 우리가 질병으로 우리를 하게 되면 뭔가 설명을 해줄 필요성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스트레스는 다섯 가지 유형이 있어이 조금 있다가 우리가 다시 해야 되겠지? 죠 스트레스 파장을 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는 어? 우라통이든 뭐 열목, 음, 열목증이든 열 누수증이든 이런 것을 갖고 푸는 거야. 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야기에서 접근을 요구만큼 또 못한 것을 여러분들이 접근을 다 시키는 거야. 그동안에는 막 뭐, 황당한 논리, 상생상 맨날 주우나 사나, 막 땡땡이 돌리는 거 그것만 하는 그래서 요새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뺑뺑이 잘돌리갖고 상생상 것 같고, 뺑뺑이 잘돌리갖고 요새 우리나라는 막 뺑뺑 열심히 돌린다. 막. 아파트도 뺑뺑, 복근도 뺑뺑, 뭐. 학교에서 뺑뺑. <웃음> 자,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우리는 다섯 가지 유형이다. 그지이스트레스 유형으로 우리는 전환이 되게 되게 되면, 이 스트레스를 표출을 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필요한 장기에, 나는 우리는 엄청난 타격을 가한다는 거다. 그 타격을 위해서 그 장기가, 우리는 병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럼 그거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 그냥 스트레스는 스트레스고, 운명은 운명이고, 운세는 운세고, 이렇게 답하면 안 되잖아. 그지 누구말따나 간이 안 좋다. 뭐가 어떻게 안 좋아갖고, 어떤 방법으로 안 좋고, 뭐 때문에 안 좋아갖고, 응? 이렇게 된다. 이거 알잖아그지 누구 말 때는 뭐, 위가 안 좋, 위가 안 좋으면 술 많이 먹으뭐 위가 안 좋다. 그건 논리에 안 맞는 거야,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하면 안되다 술이 영양은 미치겠지, 그제? 술을 많이 먹기 때영양은 죽이지만 술 먹는 것 때문에 그렇고, 뭐, 담배 피우니까 처음 담배 피우는 사람은 처다 죽어보겠다, 폐 아프고. 그럼 술 안,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은 폐압 절대 걸릴 일도 없고, 내 보면 그것도 아니더라, 그제? 자,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우리는 풀어가는 거야. 그러면 만병의 권연의 스트레스인데, 이 스트레스가 어디서 노는지 알아야 될 거야, 이거. 어떤 방법으풀 것이니? 그 스트레스, 황당한 스트레스인데, 그거 어떻게 풀 것인가? 그 이론과 논리를 어떻게? 해? 이론과 이 논리를 적공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 그지? 뭐, 그럼, 는 뭐, 대충 해갖고, 너도 응? 점치는 것 같이 점치가지고, 막, 뭐, 니는 이렇다, 니는 이렇다, 이러면 안된데 이론과 논리를 확실히 제시해야 돼. 그래야 우리, 뭐 학문이 되는 것이고 과학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과학 없이는 과학도 필요 없는 거야. 뭐대단한고뭐 뭐든 그 모든 장비가 과학인데. 병원에 있는 장비들은 전부 다 과학이잖아. 과학을 기반으로 안 하면 의학이 필요 있나? 없는데. 지금 과학이 할수 있는 게뭐 있노? 아무것도 없지.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제공해 가지고 이 스트레스를 풀러 가는 거야. 그러면 좀 있다가 우리는 병과 상관없이 이 병가는 상관이 없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금 있으면 엄청난 상담을 할수 있지 아니? 스트레스가 인생에 미치는 능량, 스트레스가 우리 살아가는 데 영향을 주는 거, 스트레스가 많이 오는 거, 일과 스트레스 얼마나 어, 재밌겠네 그지? 자이 스트레스를 푸는 거, 인생에서 인생에서 이 스트레스를 상담하는 거 이게 정말로 재미있겠네 앞으로는. 우리는 열불 나고 뭐 있는데. 그러면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만드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치? 스트레스를 만드는 요인은 뭘까? 대부분 다. 우리는 심리적인 욕구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우리는 심리적 욕구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우리 돈이 아니라 돈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내면적 욕구다. 내면적 욕구는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이라는 거다. 욕심.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는 심리적 욕구고, 하나는 내면적 욕구가 이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잖아. 어떤 것인지. 이제 또 가서.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완벽하게 풀어가야 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심리적 욕구는 심리학적으로 있어서 우리 접근을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이 내면적인 욕구는 우리가 앞으로 많이 뭐 하게 되겠지만은 내면적인 욕구에는 어떻게 해? 사람들마다 이런 것이다. 이것이 뭐죠 이거잖아. 이것이 바로 사생적인 그 속에 들어있는 아주 기본들이다. 이것이 우리는 욕구를 푸는 거야. 자 그러면 사람마다 어떻게 이 욕구가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여기 있는 사람이 전부 다돈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냐 보자. 여기 있는 사람이 전부 다돈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구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겠지. 자 지금 돈이 없는데 내가 일을 못해서 일자리가 없어서 열 받는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고 나는 하고 싶은데 하지 안 돼서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짓이면 말해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제는 자신감이 결여돼 갖고 이것저것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고 그치 람마다 다르겠지 자기가 바라는 이상을 위해서 가는데 지금 마음대로 안 가니 거기서 열을 받아 갖고 자기가 어떻게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고 이 스트레스가 가지각색의 종류가 있는 거야, 아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 그 스트레스를 팍 찍어낸다는 거죠. 점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그냥 너는 어느 시기에 어떤 스트레스로 어떤 강도로 이렇게 와 있다는 것까지 다 한다. 자, 평생에 와서 지금 시기에는 이 스트레스가 지금 최고의 상승기인가 중간점인가 낮게 깔리는 것까지도 다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 심리상식 어찌 말해 심리상려면 이 스트레스가 근본이다.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감는 것이 뭐가? 이 스트레스잖아. 그럼 스트레스를 풀리야 심리를 풀지. 스트레스도 못 푸는데 무슨 심리를 풀나? 뭐 심리, 심리적으로 심리 네가 심리적으로 압박감이다. 이 심리가 뭐냐? 이해갖고는안 되는 거야.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는 그 원인과 이유를 찾아주는 거지. 그 이유가 연인을 찾아주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정말로 재밌겠죠? 내가 너무, 이게 뭐, 분위기만 떼어았나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나중에 푸는 방법을 모른다. 요 뒤에 넣으면 바로 이제 막 접근을 해 가는데 이것을 모르면 안 되는 거야. 아니? 자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는 우리가 이제 집이 오는 순서를 한번 보자. 우리는 예방 차원에서 가다 보게 되면 이런 것이 있는데 병이 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먹어서 잘못되는 거, 먹어서 잘못되는 거 그렇게 는 이게 오기 체질 밸런스가 깨져서 병이 오는 것도 있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요 이거는 우리가 막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열심히 해고분석해가지고 영양값 분석하고 먹는 양 분석하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접근을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요한 부분은 스트레스가 더 크다는 거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야 될 거잖아. 그러면 스트레스는 이런 다섯 가지가 있다니까요. 스트레스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이 이론적으로 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가 어느 시기에,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올것이지 알아야 되겠지 근데 그 스트레스를 만드는, 그 뭔가 있겠지. 그거를 우리 찾아 해결을 할거아요야 우리 질병이 났으면 질병의 이유와 원인을 찾는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그 이유와 원인을 찾아내야 우리가 치료가 가능할 거잖아. 그렇게 심리 치료에서 이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면, 심리 상담 그거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뭐 있는 거 아무 근원도 없고, 심리적으로 아파고마다눈 떼갖고, 그게 치료가 되겠나? 안되지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보자. 자, 내가 지금부터 3년 전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 전이라고 작년하고 올게 하고 네가 지금 살아가는 이스트레스 약은 어떨까? 3년 전에는 정말 죽을 맛이었지. 작년에는 그래도 조금 수월했지. 올해는 스트레스가 없이 기분은 좋겠지 돈은 안 돼도. 돈 없는 거는 마찬가지야. 그제? 돈 없는 거는 마찬가지잖아. 그런데 3년 전에는 죽을 맛이었고, 작년에는 그래도 살까 말까, 아니? 그래도 희망은 좀 보이고, 지금 와서는 어떻게 그래도 어떻게 좀 꿈틀거리면 희망이 있다는 거 나는 자실가 그럼 스트레스가 어떻게 해? 스트레스 강도가 어떻냐? 그렇게 이렇게 푹푹 떨어지는 거지, 아니? 그러면 그 떨어지는 이유도 있을 뿐더러 이런 내면적인 욕구가 어떻게? 많이 충족됐다는 거다 그러면 이 충족에는 모든 충족을 다할수 있는 자,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해가지고 돈도 보태주고 가진도 편하게 해주고 내그 명예도 갖춰주고 할 일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져 지 능력을 개선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해줄 사람이 누가 있나? 그거는 뭐 누구말든 하느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치? 그리고 그것을 하나씩 해결해 줄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이건강운제도 정말 대단한 거겠죠 조금만 씻자